안녕하세요. 우리 아들은 놀러 가가지고 이거 백합을 갖고 왔네요. 깨끗해지지? 이이 이 조개는요, 그 바지락 같지 않고 모래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해금을 안 시켜도 되는데 또 혹시나 모르니까 소금을 조금 넣어서 너무 많이 넣으면 또안 되니까 조금 넣어가지고. 이게 까마, 이제, 이제 어두우게 만들어야 돼, 이거는. 그래야지, 깜깜해야지, 이제 뻗썩인 줄 알고, 이게 입을 벌리거든. 이쪽에다가 이렇게 두마를 하면, 안에가 굽어 먹었지? 이렇게 이제 한참 놔둬야 돼. <웃음> 이게 입 하나도 안 벌렸어. <웃음> 엄청 무거워, 이거. 물을 좀 넉넉하게 끓이긴 하나 다 와하 거품 이거를 거품을 걷어내야지 국물이 깨끗해 간을 좀 봐가지고 싱거우면 은 소금을 좀 넣어야 돼좀 싱겁네 이건 이제 이게 조개 자체가 좀짠 물을 못 끓, 먹은 게 있으니까 여기다 파를 또쫙 이렇게 놓고 바로 끓여서 먹어야 돼. 오래 끓이면 질겨 조개니까 비린내가 또날 같으니까 청주를 두 큰술이나 세 큰술 정도 부어주면은 비린내 예방이에요. 깔끔하게 조개 맛을 그대로 시원하게 느껴야 되니까 이렇게만 이제 간단하게 끓여야 돼. 다 됐어요. 야 정말 좋다 이거. 국물이 빼야죠. 근데 이게 껍데기 두꺼워가지고 되게 무거워. 저개 자체가. 아싸, 아싸, 자.